늦어서 미안해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미안해서 어떡하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야나 오늘 정말 일찍 나왔는데 사고나서 차 막히는 바람에 늦었다 미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늦어서 미안해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미안해서 어떡하니 됐고 왜 늦었는데 야나 오늘 정말 일찍 나왔는데 사고나서 차 막히는 바람에 늦었다 미안 그랬구나 근데 미안한 거 맞지?